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번개탄을 피워 사망 시 재산이 상당한 경우 계약 무효가 아니므로 일반 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전지법 논산지원 2014가합 280-2327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사실 망인은 2014년 4월 19일 오후 2시경 화상시 서신면 전곡리 전국 전곡항로 2 5 3노상에주차 렌트카 내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망인은 그 즈음 차량내에서 번개탄을 피운 후 수면유도제를 먹고 질식사하는 방법으로 자살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아래와 같이 수개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망인은 2012년 2월 28일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 우리 아비바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일반 사망시 보험금 5억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여 두 보험의 일반 사망보험금 합계가 10억원에 이르고 두 보험의 월 보험료 합계는 약 100만원에 해당합니다. 망인은 네이버 지식인 활동을 하던 원고에 보험설계사 d 에게 먼저 연락하여 보험가입을 문의하였고 사망시 보험금 3억에서 10억원 정도인 생명보험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피고들이 교제를 반대하던 시에 여자친구가 2011년경 자살하였는데 그후 망인이 피고들을 원망하며 피고들과 잘 연락하지 않았고 2012년 2월 28일 이 사건 본계약을 체결한 지약 2년 2개월 만에 여자친구가 자살한 장소 인근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살하였습니다. 그러나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고양시에 아파트 두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상당한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망인이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가 당시 망인의 월 수입과 재산상태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전에 가입한 보험은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이 상이한 점이 많고 보험 가입 시기도 이 사건 보험보다 최소 5년 정도 앞서는 점, 원고가 보험가입 승인을 위하여 추가 증빙 자료를 계속 요구하자, 망인은 2012년 3월 15일 D에게 우리 아비바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생명보험만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원고는 망인이 제출한 계좌내역 등을 확인하고 망인의 보험가입을 승인하였던 점 뒤는 망인이 제사망 특약 가입을 추가로 요구하였고 연금전환 및 보험료 환급 여부에 관해서도 문의하였으며 자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적이 없고 성격이 쾌활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고들은 논산시에서 화원을 운영하고 있고 상당한 금액의 예금장부와 수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별다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망인이 피고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부당취득하게 해야 할 뚜렷한 동기를 찾아갈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일부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사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